예, 파이오과 프레슨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제목이 뭐지? Past vs Present. 과거 대 현재. 이걸 뭐, vs라고 해서 뭐뭐 맞대응할 때 하는 뭐뭐대뭐뭐 뭐, 뭐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Are you better off today? 자, 정말로 당신은 better off 한가요? Better off는 더잘 사는. 네, 예, 잘 사는 거예요. 당신은 현재 오늘날 더잘 사나요? 이런 말. 내용은 보세요. Our society has been changing. s o i e 사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의 진행까지 합친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As our society changes, our lifestyle s also c h a n g e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또한 뭐가 변해? 우리의 lifestyle가 변합니다. 예, 지금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나 Our family live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예, 우리 가족이 일단 변했어 가족이 가족의 생활이 lives가 아니네 Our family lives have changed over the three years lives는 동상 아니야 우리 가족 생활이 예, 변했어요 지난 몇년 동안에 그 그러니까 되게 뭐 해를 거듭해서 이러는데 There used to be a list yeah. 있었어, 비가 있다는데, 비동사인데 요거, used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되고 예전에 그랬었단 얘기야 최소한 Three generations living in the same house 3세대, 이게 세대죠 3대란 소리죠 한 가구에 3대가 최소한 살았습니다. 이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나. 이런 식의 가족 구성원이었단 얘기에요. There is to be 최소한 이만큼 있었어. 뭐가 있었어? 예. Three generations 가 있었어요. Living in the same house. 똑같은 집에서 사는. 예. 또 사는 세대. 현재, living, ing. 그러나, there are not many big families now. 그런데 지금은 나시니까 많은 대가족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많지 않아요 이거죠 there are not many big families big families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대가족이에요 이렇게 3대가 사는 그런 같은 걸 대가족이라고 하고 2대가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there are not many big families now 그리고 the number of 중요한 거야 뭐뭐의 수숫자야 숫자 이게 주어예요 the number가 주어야 people이 주어야냐 l i e v e alone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 따라서 동사가 반수해요 i s going up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here is a picture 그림이 하나 있어 that 보여주는 그림 이게 동사니까 족격관계대명사 여기에 뭘 보여줘 difference difference 예, 네, 차이점. 네, 뭐 사이?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네, how kids played in the past and how they play in the present. In the past하고 in the present이에요, 차이점은. 뭐 과거에 어린 아이들이 놀았던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떻게 놀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그 사이에, 과거에 놀았던 방법과 현재 놀는 사이에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기 때문에 여기 플레이고요 여기 과거였기 때문에 플레이트고요 그림이 있어. Kids in the past. 과거의 아이들은 used to, 예, 조동사, 옛전에 뭐뭐 했었다. 지금 아니다. 동사원형 예 놀았었다. With their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놀았었다. 하지만, 예, 반대. 차이점이니까 반대니까 however. Kids these days. 요즘의 아이들은 좋아한다. Playing with their cellphones. a l o n e 혼자 노는 거. 셀폰 갖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한다. 뭐뭐보다. 뭐보다. Yeah, hanging out with 이거는 어울려 노는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셀폰으로 노는 걸더 좋아한다 차이점이죠 또 보니까 here is one more i f f e 차이점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어 해서 one more를 쓴 거고요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과거 아이들과 현재 아이들의 시간 보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더 있는데 예, 과거의 아이들은 이랬었어요. read, used to read paper comic books. 만화책이죠. by buying, 사, 삼으로써. 그러니까 사서. 예, by,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니까. 그것들을 삼으로써. 예, 만화책을 사서. 또는 borrowing, 빌림으로써. 그것들을. c o 이죠 이거는. 예, 만화책을 사거나 빌림으로써 만화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나, kids in the present, 현재의 아이들은 Reading webtoon, 웹툰. 웹툰 읽는 걸 좋아한대요. Instead of reading, 뭐만 하는 거 대신에 네. paper book, 종이 책으로 종이로 된 만화책 읽는 거 대신에 webtoon, 인터넷 만화를 보는 걸더 좋아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 instead of 대신에 사실 그냥 t o 를 써도 됩니다. Prefer라고 하지 않나? 아 아니 t o 아니 like를 썼네. More than 하면 되겠네. 네. 차이점이 그래요. Like this. 이처럼,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의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어? 예, 위에 내용 정리해두면 돼. What is a notable change in fashion? 이제 어디에 변화? Notable change.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notable. 주목할 만한, 뭐,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패션에서. 자, 이제 여기에서의 차이, 차이점이겠죠? t h i s e days 요즘은 fast fashion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빠른 유행 빠른 패션이 트렌드 이게 기조다 유행이다 그것은 뭐를 언급하는 거다 뭐를 말하는 것이다 refer to 하면 말하다 언급하던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동명사가 왔어요 keep up with는 따라가다 따라잡다 이런 거야 rapid change 빠른 변화 in fashion trends에 있어서 즉 유행의 옷에 의류나 이런 패션 유행에 있어서 빠른 변화를 따라잡는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미죠 근데 뭐 함으로써 또 나오네 by ing encouraging encourage가 격려하다 또고무하다막 그렇게 부추기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도록 부추김으로써 by encouraging 함으로써 근데 encourage 때문에 투가 된 거예요 오형식처럼 쓸때 네. 사람들은 사도록 뭘 사도록 More, 더 많이, at a cheaper price, 더싼 가격에, 더싼 가격에, 더 많은 걸 사게 부추김으로써 빨리 변하는 유행의 빠른 변화, 패션 유행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는 것을 말합니다. What would you do? 뭘 하나요? When you come up with, come up with는 어떤 어떤 생각 같은 거, 떠오르다, 떠오르다, 떠오르다. Great idea, 좋은 생각. 떠오르면, um, want to keep. It. 어, 몇 가지네.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keep. 저장하고 싶을 때 전부 n 에 걸려서 그때 뭐 어떻게 하나요? What d o do? 뭐 하나요? 이거죠. People은 나대 네, 요즘 사람들은 종종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 예, 그 메모를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려고, 기록하기 위해. Our every life is. It. 요즘의 일상생활, 우리의 현 일상생활은 have been made 모모하도록 만들어져 왔다죠.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왔어요. 뭐에 의해?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 하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 pursue 자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뭐 빠르고 빠른 유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발전에 발전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왔다 이거지. 계속.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와이서니까 고거랑좀 반대되는 내용일 텐데, 펄스 추구하다 추구하다 추구하려고 노력해 뭘 느리면서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아주 최소한의 생활.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조금 사가지고 하는 생활. 시끄러. 네. 그런 생활을 하려고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에 관련 있는 관계사절이지 네, try to 이게 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다시 느리고 최소한의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in reaction 이런 건 반대로 이런, 이, 이런 위에 이런 행동에 반응해서 반대로 t h e r e a r e 어떤 사람들이 또 있나 봅시다. t h o 사람이야. 왜? 뒤에 푸니까뭐모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eople는 똑같아요. t h o s 이런 사람들이 있어 Prefer writing a memo on paper. 자, 종이에다가 메모를 기록하는 걸더 좋아해. 자, prefer ing 동명사 목적어. 그리고 instead of도 전체사니까 동명사 목적어예요. 요때 instead를 t 로 바꿨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prefer a to b가 a보다 그러니까 b 보다 a를 더 좋아하다니까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에, 앱을 사용하는 대신 메모 종이에다 메모하는 것 메모를 기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more and more 비교급인 비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즐기고 있어요 slow 예, food를, instead of, 뭐뭐 대신, fast food 대신, slow food를 즐기고 있어요. slow food는 뭐예요? 뭐 밭에서 따와가지고, 뭐, 내가 다 손질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고, fast food는, 요즘에 딱 가면 햄버거 같은 거, 그런 거. These kinds of people, k i n d s 종류. 이런 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좀 w a n t e to stop. 자,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take time. 시간을 들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요. 뭐 하려고? to reflect 하려고, reflect가 중요한 단어네 고찰하다, 돌아보다, 뭐 회상하다 이런 건데 on their life, 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고찰해 보려고 시간을 들이고 멈추기를 원 그러니까 멈춰서 고찰하는 거죠.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고찰하기 위해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stop이나 이거 이거 뒤에 지금 얘해가뭐 하기 위해 라는 소리예요. Hmm, they also want to enjoy a minimalist life 그리고 그들은 또한 뭘 원해? enjoy 하고 하는 걸 원해요 최소한 삶을 만드 그 사가지고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하는 거 말고 minimalist 예, 이게 최소한 그 최상급인데 minimal 작은 근데 가장 작은 이니까 최소한의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또.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그죠? as our society changed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활 또한 going through, go through가 겪 다그 겪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뭐 어떤 종류의 생활? Do you to live 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생활을 당신은 선호하나요? 이 말이죠? 네. 네 한번 듣고 힘드니까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 들으면서 단어나 뭐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십시오.